안녕하세요. KTA 로스터의 미드라이너를 맡고 있는 육할소원 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 생명을 어, 이겨서 뭔가 승리를 떠난 그냥 좀 플레이적으로 좀 자신감 있게 한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듭니다. 당장의 승리에 대한 그런 집착보다는 그냥 자신감과 실력을 키우자 이런 말씀을 한국님이 자주 해주셨는데 저는 경기를 하든 연습 경기를 하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1세트 때탑 쪽 상황도 보고 있었는데 뭔가 좀그 죽을 거란 생각을 못해서 못 따라간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노림수에 당해서 죽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하다가 완전 완전 결국에는 트롤이 되어버렸는데 트롤이 그럼에도 뭔가 2, 3세트는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팀원들한테 아이판 진짜 나 때문에 졌다 다음 판 다다음 판 잘해줄 테니까 자, 뭐 멘탈만 잡아 봐라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네, 아지르는 뭐 항상 솔직히 자신이 있는데 지금 대회때 완전 트롤 하다보니까 다음에서 다시 할 자신이 있거든요 지금 뭔가 자신감이 올라온 상태라 어... 물론 트롤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아지르... 아... 아니, 아니 뭔가 그냥 아지르가 뽑혔을 때 저거랑 딜 교환을 해서 뭔가 좋은 상황을 만들어 볼 만한게 에코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에코를 뽑게 된것 같아요 네, 그, 말랑 선수가 워낙 좀 공격적이게 하다 보니까 저도 라인전을 좀 세게 해줘서 상체 쪽에 힘을 좀더 불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통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솔직히 지금 오늘 1세트 이제 시작하기 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아, 이거 내가 뒤지든 말든 그냥 나는 뭐내 플레이만 신경쓰면서 하자. 뭐 그래서 결국 1세트 트롤 하긴 했는데 2, 3세트는 잘한것 같아요. 뭔가 다음에도 다음에도 그냥 제 자신감 있게 하면서, 뭐 죽, 죽을 땐 죽더라도, 그냥 뭐, 자신감 잃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쪽 대어한테한 200점 정도 준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그쪽 대어만 만나면은 좀 이상하게 게임이 맨날 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피해 돌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지르파는 10점 만점에 잘 하다가 솔직히 빵점이고 2, 3세트는 그래도 한 8, 8점 되는 것 같아요. 암살자 챔프가 어떨지 모르겠어서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신챔프가 안, 좋, 안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나오면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루키 형한테 당하고 나서 뭔가 제 플레이에 대한 자신감도 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저의 특유의 장점인 뭐 과감한 플레이 좀 강한 라인전 이런 게 조금씩은 희석돼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음. 그냥 아예 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좀 연습단계든 대회 때든 좀 세게 하는 버릇을 드리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저의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유니폼... 개똥벌레잘 <웃음> <그래도 웃음> 어울리네요 어... 솔직히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옷도 이옷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사실 이 옷은 조금 추워서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친구 연습 때가 요즘에 좀... 어... 뭐 결과를 떠나서 뭐 결과도 잘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도 떠나서 뭔가 저희 답지 않은 좀 되게 과감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점차 경기력에도 드러날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상대가 누구라기보다 저는 솔직히 그냥 오늘처럼 똑같이 과감하게 할것 같은데 다음 상대 BDD 선수잖아요. 뭔가 그냥 똑같이 하면은 지금 자신감이 있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1세트, 아 솔직히 오늘 1세트 같은 경, 그 데스가 안 나올 거라 말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뭔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것 같고 이제 저희 스타일을 찾은 것 같아서 물론 응원해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보답 드리기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아, 누구보다 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믿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